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즐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재료 소개 영상을 제대로 올리도록 할게요. 영상도 다 찍었고요. 근데 영상 길이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어 영상은 내일 한 점심 두세 시간 이때쯤에 올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확실히 제가 그 이제 또 밤새서 열심히 작업을 해야죠. 네. 마크 1을 지나서 마크 2로 만들었고요. 일단 확실한 이제 이런 식으로 님들도 따라서 만드시게 될 거예요. 갖고 이제 확실한 정보를 다시 드리고자 영상을 다시 좀짬 내서 찍게 됐습니다. 네. 네, 스틱이 총 8개를 사용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뭐, 뭐 어쩌고 저쩌고 일단 8개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어 이게 대형 스틱이다 보니까 이게 한쪽 길이가 15cm 짜리에요 그리고 이쪽 너비는 18cm 고 두께는 한 1mm 1.5mm 정도 되는 앤데요 네, 알파 문방구에서 2000원 주고 50개 같은 걸을 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머리핀 정확한 재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머리핀 길이가 어디 보자 늘렸을 때 6.5cm 정도 되는 겁니다 다이소에서 6개 드리로 500원에 살수 있는 친구고요 그거를 총 하나 둘셋넷네 개를 사용했어요. 오케이. 그리고 매 파라코드 케이블인데요. 이 안쪽에 소선이 총 7가닥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닥을 이런식으로 쭉 잡아 당겨 가지고 준비해 주세요. 이 녀석이 이 줄이 될거고요 그리고 전련 테이프가 이줄 보호대로 쓰게 됐고 어 그리고 빨대 빨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볼펜 속에 있는 스프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당겨지니까요. 그리고 앞쪽에 네오디움 자석도 필수는 아니지만 있는 게 좋습니다. 뭐 이게 장전 손잡이 역할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딱 걸고 이쪽에다 보관을 하는 거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보관하셔도 되고. 네, 그렇게 하시 이렇게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이 집게가 추가됐어요. 집게를 이제 거의 필수로 준비해 주시게 됐는데 일단 집게의 재원은 이쪽 길이가 2.5cm. 어, 이쪽은 상관없어요. 여튼 2.5cm짜리가 필요한데 어, 이 손잡이가 많이 중요하거든요. 갖고 이 녀석을 꼭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티스토리에다가 이 도면을 먼저 올려 놔도 되도록 할게요. 네. 실제 사이즈로 제작을 해 가지고 A4를 출력하셔가지고, 이렇게 대고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프린트가 없으시면은, 저 같은 경우도 집에 프린트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줄을 대고 만들었어요. 네, 사이즈를 보시면은, 정확하죠? 실제 사이즈로 맞췄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거고요 제가 이거 확대를 131%로 했습니다. 어, 이게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이어가지고, 이게 비율이 같은지 모르는데, 일단 A4 용지를 준비해 주셔 가지고 화면에다 붙인 다음에 약간 이제 확대 사이즈를 조절을 하셔 가지고 이제 실제 이런 식으로 딱 대고 이렇게 그거나 할수 있게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또 추가적인 거 없나? 네, 글루건 당연히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타 이제 제가 영상에서 자꾸 이 단어를 헷갈려 하는데 이거 정확한 명칭은 롱 노즈 플라이어입니다. 코가 긴 친구고요. 이 녀석은 니퍼입니다. 네. 이두 개가 필요할 거예요. 사실 이 친구는 거의 안 쓰여가지고 이 친구로만도 혹시 만들 수는 있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칼도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네. 님들도 준비물을 다 갖추신 다음에 내일 업데이트 될 영상에서 같이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언제나 강조하지만 절대 사람이나 동물, 생물을 겨냥해서 쓰진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시질이었습니다.